우리 아리아들에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데뷔라는 큰 선물을 듣고 저희 노래를 저희 목소리로 들려주있어 감사한 한해였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우리 팬분들을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한해였어요 2020년 올 한해에 저희 아리아즈가 더 좋은 곳을 보여드리기더 많이 노력할 테니까 우리 더 자주 보고 더 자주 만나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2020년 되길 바랄게요 우리 2020년에도 함께해요 행복만 2020년에는 우리 더 행복하게 약속. 그리고 자주 만나자고 사랑한다고. 안녕하세요, 아리아즈 사원입니다.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. 2020년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 이루고 싶었던 소원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2020년에도 저희 아리아즈와 함께해요.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아리아즈 시연입니다 우리 아지들 2020년 새해가 되었는데 이제 또 2020년 새해. 한해 동안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한 일 가득하게 보면서 아리아지와 함께해요.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사랑합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아리아지 <목소리> 여러분. <안녕하세요. 목소리> <목소리> 2020년 강가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음악, 더 좋은 목소리를 찾아 뵙니까요 앞으로 우리 아리아드랑 함께해요 사랑해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아리아스 주윤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윤이가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<목소리> 네, 올 2020년에는 아프지 말고 하고싶었던 일다 이루고 건강하게 올한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자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그럼 지까지 2, 3